가을이 오면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은 곳이 있다. 미국 뉴저지 후암 선언이다. 2013년, 건강상의 이유로 뉴저지 후암 선언을 정리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곳은 마치 첫사랑처럼 나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추억의 장소이다. 청명한 가을날, 발레사이드파크 에비뉴에 그림 같은 단풍과 에메랄드빛의 하늘을 가득 담아놓은 듯한 세븐레이크의 청아하고 잔잔한 호수는 지금도 눈을 감으면 사진처럼 선명하게 떠오른다. 뉴저지 후암선언에서 올렸던 구명시식도 잊을 수 없다. 1990년대 초의 일이다. 어느 날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혹시 나를 기억하니? 나는 니다 부친께서 충주경찰서장에 계셨을 때 그곳 초등학교에서 만난 친구였다. 우리는 마음이 잘 맞아서 산과 들을 뛰어다니며 매일 신나게 놀았었다. 그런데 그는 나와 만나자마자 한숨부터 쉬었다. 미국에서 사업도 성공하고 종교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었지만 마음의 병은 깊어 보였다. 사실... 오래전부터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어. 아마도 우리 집안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아. 그의 부친은 말 못할 불치병에 걸려 치료가 잘 되지 않자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다고 한다. 뒤이어 큰아버지도 자살을 하셨다. 큰아버지의 자식인 사촌남동생과 사촌여동생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다. 한 가족에 무려 네명이 비슷한 시기 비슷한 이유로 세상을 떠나고 만 것이다. 지금 나도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서 있어. 매일 죽고 싶은 생각뿐이야. 나는 친구를 위하여 최대한 빠른 날짜에 구명시식을 올리게 되었다. 구명시식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구명시식이 시작되자 뉴저지 후암 선언에 초혼하지 않은 여자 영가가 나타난 것이었다. 그녀는 하얀 얼굴에 까맣고 가느다란 눈빛, 긴 머리카락을 양갈래로 늘어뜨리고 원망이 가득한 눈빛으로 내 친구를 노려보고 있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내 질문에 여자 영가는 일본어로 나는 일본의 게이샤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친구의 부친은 한 지방의 공무원으로 일하던 중 일본으로 여행을 가게 되었다간 그는 부관선을 타고 일본으로 건너가 시모노세키의 한 유곽에서 머물다 우연히 일본인 게이샤를 만나게 되었다. 한잔두잔 잔 술을 마시다 아름답고 친절한 게이샤에게 반한 친구의 부친은 내가 너의 빚을 모두 갚아주겠다 고 약속하였다고 한다. 친구의 부친에게 반한 게이샤는 빚을 청산하고 평범한 여성으로 살아갈 꿈에 부풀어 있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친구의 부친은 말없이 한국으로 돌아가 버렸고 그녀는 시모노세키의 바다에 몸을 던져 자살을 하고 말았다. 그날 이후 게이샤의 원호는 친구의 부친 주변을 맴돌면서 그의 가족들을 모두 자살하게 만들고 말았다. 나는 일본어가 가능한 분의 도움을 받아 어렵게 게이샤 영가를 전도한 뒤 친구에게 구명시식의 효과는 영원하지 않다. 천도는 해드렸지만 게이샤 영가를 위해서 잊지 않고 기도를 해주길 바란다. 라고 당부하였지만 안타깝게도 그후 자연스럽게 친구와 연락이 끊어지고 말았다. 언젠가의 일이다. 황갑을 넘은 여교수가 찾아왔다. 아버지는 철저한 유물론자셨어요. 종교는 아편이고 영혼을 들먹이는 종교나 사상은. 세상을 시끄럽게 한다고 믿으셨어요. 과연 평생을 유물론자로 사셨다는 여교수의 부친 영가가 구명시식에 나타나 주실지 의문이었다. 그런데 구명시식이 시작되자 부친 영가는 딸에게 얘야 담배 한대 피우고 싶구나. 그러실 줄 알고 시가를 준비했어요. 혹시 술은 가져왔니? 그러자 딸은 부친이 즐겨 마시던 브랜드의 위스키를 제사상에 올렸다. 담배, 술, 그 다음은 알지? 딸은 웃으며 마지막으로 육포를 제사상에 올리면서 모두 아버지께서 생전에 좋아하신 것들입니다. 유물론자셨던 아버지께서 영혼의 존재를 증명하셨네요. 라고 말하며 웃었다. 부친 형가는 나는 영혼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말하는 유물론은 영혼의 존재를 빌미로 괜히 남을 피곤하게 만들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영계로 돌아가기 전 내게 신신 당부했다. 절대 나의 고민 시식을 해 주셨다는 말씀을 하지 마십시오. 내가 만약 고민 시식에 나타났다는 사실이 학계에 알려지면 내 이름은 뭐가 되겠습니까? 하하하 <웃음> 벌써 30여 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 시절 뉴저지 후암선언에서 만났던 분들은 잘 지내고 계신지 문득 안부가 궁금해진다. 다가오는 가을, 마음으로 남아 뉴저지 후암선언을 산책해본다.